네어 제가 받았었던 질문들 몇 가지 좀 해드리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 축하해주세요. 와디즈 펀딩 완전 성공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그 저번주에 아 이거 잘 될지 안 될지 막 걱정이다. 와디즈 펀딩 할때 sns 광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아 되게 고민이다 이런 말씀 많이 드렸는데 펀딩, 정말 광고를 안 했어요. 안 하고 알림 신청으로만 들어와 주셨던 분이 하루 만에, 네, 1억만큼, 네, <웃음> 네 들어왔습니다. 오, 너무 좋아요. 너무 행복한. 하루였다가 또 이게 심근경색이 올 만큼 이게 심장이 뛰는 거야. 약간 이런 느낌이 들 만큼 뭐 사, 심장이 바우스바우스 바우스 해가지고 정말 잠이 안올 정도였는데 너무 감사드려요. 네 축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은셜리님 와디 펀딩 해주셨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그만큼 보답을 해드려야 돼서 또이 간밤에 잠을 자지 않고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또 나누면서 또 감사함을 또 말씀을 드려야 될것 같아 가지고. 어, 이렇게 라이브 이 저녁에 한번 켜봤고요 월요일이 이제 오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안 주무시고 저와 함께 이야기 나눠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운영한지 2년 정도 되어 가시는데 트래픽 아 슬롯 얘기하시는 건가요? 이, 요즘에? 그 어, 민영님 제가 너무 빨리 읽어버렸네요 <웃음> 네, 어, 치킨암님 네 그렇습니다 와디즈 펀딩 대박이 났죠 제가 이거 대박 나면 와지지 펀딩 어떻게 진행했는지 여러분들한테 썰을 풀어드린다고 했는데 아직 26일까지 21일이나 남았어요. 그래가지고 아직은 어, 풀지 않고 있지만 음, 여러분들에게 와지지 펀딩도 어떻게 하시면 되는지 요런 내용들도 조만간 한 10월 초쯤에 영상 찍어가지고 올려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와지, 와지지 한번 도전해보시면 좋으실 것 같고 슬롯에 대해 가지고 어, 제가 여러분 그 슬롯을 만드는 회사 대표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 원하십니까? <웃음> 정말 여러분들이 팩트폭행을 당하고 싶으신 만큼 이야기를 좀 듣고 싶으시다면 팩트폭행을 하시고 싶을 이야기를 좀 이렇게 질문을 먼저 해주신다면 제가 그분을 만나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영님 그리고 해물 패토리님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은 얘기해드릴게요. 이시간에왜 이쁘냐고요? 지금 뷰티캠으로 찍어서 그렇습니다. <웃음> 전 뷰티캠 없이는 살지 못하지요. 요요 <웃음> 카메라 요, 요, 요, 여기 좀 빈칸이 좀 남아서 빈칸 좀 채워보겠습니다. 아지주 펀딩을 들어오지 않으신 분들은 아지주 펀딩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또 우리 이야기 나누면 좋겠고요. 개인적인 질문이 있으시거나 그러시다면 네 지식인 익스페트에서 다음 쌤을 검색해 주세요. 그러시면 은 저와 함께 여러분들 상담을 나눌 수 있겠습니다. 아 예뻐요. 너무 감사해요. 이런 칭찬 제일 좋아합니다. 제일 좋아해요. 이런 여자니까요. 음, 2년동안 진행하면서 블로그나 검색광고, 라이브 방송 전부 다 해본 상위 뛰어난 트래픽 어뷰징 업체가 다 상단을 차지했다. 아우 라코스테님 근데 어, 이거 진짜 팩트를 제가 또 이야기를 조금 하나 해드리면 저도 사실은 음, 정말 될까? 저도 사실 스마트스토어만 지금 7년째 운영을 하고 있지만 운영을 하면서 사실 슬롯이나 이런 프로그램안 썼었거든요 안 썼었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어좀 순위가 밀리는 애한테는 사실 돈 내고 써보기는 했어요 진짜 이렇게 심장이 손을 대고 써봤는데 어 되더라구요 <웃음> 네이버 왜 안맞고 있니 약간 이런 얘기 하고싶을만큼 하고, 음 하고 있더라고요네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남들이 다 하는데 어쩌겠어 라고 하시는 라코스테님의 말씀처럼 사실 저도 혹시나 몰라가지고 모든 상품에 다 한건 아니고 한두 상품 에는 해봤는데 음 아주 조심스럽지만 어 지금은 쓰지 않는데요 한달정도 써봤는데 순위보장해 주겠다고 하길래 써봤는데 어 되더라 아 이거 왜 되냐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이거 되면 정말 열심히 하는 판매자분들 너무 속상한 일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거든요 근데 저 제가 파는 상품 중에서 이게 통하는 상품이 있었고요 안 통하는 상품이 있었어요 그래서 어. 통하는 상품의 카테고리였을 경우에는 여러분들에게 괜찮다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안 통하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이게 최근에 나온 스마트스토어 가중치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 통하는 카테고리에서 판매하는 분들이라면 지금 좀 많이 힘드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 믿을만한 곳은 어디에 찾냐고요. 제가 다음에 모실 분은 사실 그 여러분들이 주로 많이들 하시는, 어, 아니, 여러분들이 많이 메일을 받으시거나 연락을 받으시고 계시는 그 슬로프 프로그램의 원청, 도매, 도매회사입니다. 저 도매회사. 그 도매회사를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제조사죠. 어, 슬로 프로그램 제조사. 네, 슬로 프로그램 제조사 대표님을 제가 알고 있어서 그분을 배, 찾아뵙고 이야기를 좀 나누고 싶으 예, 나누려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분의 프로그램을 쓰시든 마시든 어 궁금하신 게 있으시다면 말씀을 여쭤 볼게요. 지금 채팅방에 많이들 물어봐 주시면 미리 제가 캡처 다해 놨다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루루랄라님 와지지 어, 펀딩 들어와 주셨어요. 어, 너무 감사합니다. 어, 경쟁이 날로 심하다고 하는데 펀딩에 참여하신 분들은 다 같이 스마트 스토어 해가지고 경쟁력이 있겠냐고요. <웃음> 어, 제가 이런 말 되게 조심스럽지만 어, 스마트 스토어 이북을 e 구매하셨던 어, 분들 예전에도 있었고 지금 크몽에도 옛날부터 파시는 분들이 계시기도 하고 그런 분들한테 e-book을 판매한 다음에 그 e-book을 실제로 펼쳐보고 따라서 했다라고 하는율이 어, 대충 얼마나 되실 것 같으세요? 100%가 만약에 샀다, 지금 100명이 샀다 그러면 그 중에서 몇 명이 실제로 그 책을 보고 어, 실제로 쇼핑몰을 운영하셨을 것 같습니까 여러분? 저는 7 3 5명의 지금 소포터 분들이 어, 감사하게 저의 펀딩에 참여해주셨는데 이 분들이 100% 모두 다 어, 책을 다 펼쳐보고 다 따라서 해주신다면 정말 저는 어느 정도 아 수, 훌륭한 책을 썼고 훌륭한 수강생 분들이 많이 배출이 됐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음... 제가 수업을 할 때도 똑같거든요. 오프라인 수업으로 정말 실제로 제 강의장에 오셔가지고 수업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도 실제로 제가 하라는 대로 쇼핑몰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정말 적었어요. 네. 그래서 대략, 어, 그 이북을 e 먼저 파셨던 분들이 얘기를 하시길. 20%라고 이야기를 들었고요. 저는 오프라인에서 강의를 할때 실제로 음 제가 이렇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라고 해서 다섯 분에게 정말 멘토링처럼 수업을 했는 곳에서도 단두명 아니면 한 명만 했습니다. 그래서 대략 한 20% 정도를 맥시멈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는 그 20% 넘게 여러분들이 사실 어, 잘 창업을 하시고 잘 해주셨으면 좋겠어서 이 스케줄러까지도 제공을 해드리는데 음, 제가 지금 요즘에 쓰고 있는 게 어, 잠들기 전 15분 동안 쓴 일기가 있어요. 책이 있거든요. 그 책을 저도 매일매일 지금 쓰고 있는데 이 책을 쓰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아이 책을 내가 돈 주고 이렇게 샀어도 이렇게 질문 다섯 개 주는 것도 한줄 쓰면 되는 것을 답변하기가 정말 힘들구나 1 5분 하기도 정말 힘들구나 라고 생각이 정말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매일매일 따라서 아이고 이거 잘못 보냈네요 네, 여러분들도 정말 따라가지고 이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지만 어 <웃음> 정말 뭐 몇 명이나 될까 참 생각이 좀 많이 듭니다. 네, 그래서 시, 실제로 좀 하시면 좋겠어요. 네, 실제로 정말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잠들기 전제 유튜브 강의 들으시고 어, 자다가 벌떡 일어나는 그 순간이 오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사실 음, 올 초에 음, 영상을 봤는데 그 분이 누군지 모르겠어요. 지금은 까먹었는데 김부투라고 하는 유튜브 채널이었나?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그분 유튜브를 보고 부동산 강의를 좀 봤는데 그분이 정말 베이직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부동산을 내가 투자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거를 보면서 동기부여가 돼가지고 지금 당장 유튜브를 찍어서 온라인으로 여러분들도 건물을 세울 수 있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어요 라고 하는 영상을 그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자다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찍었 거든요 그 영상들이 유튜브에 지금도 이 약간 흑역사처럼 남겨져 있는데 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영상을 보다가 어 지금 당장 내가 상품 이렇게 올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컴퓨터를 켜거나 핸드폰에서 스마트 스토어 어플리케이션 이렇게 켜거나 도매 사이트에 로그인해가지고 내일 이거 올려야지 라고 해가지고 카카오톡 나의 채팅방에다가 이렇게 붙여놓고 이렇게 잠드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되는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고 vod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실제로 실행하지 않으면 돈을 벌 수가 없거든요. 저는 사실 제가 스마트스토어 창업을 해가지고 또 쇼핑몰에 들어와 가지고 누군가가 저한테 쇼핑몰 이렇게 해야 돈더잘 번다라는 거를 알려준 사람이 없었어요. 옛날 얘기를 하자면 끝도 없겠지만 어... 사실 이백이 다닐 때 그거를 좀제 선배 분이 계셔가지고 그 저의 상사분이 저한테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는데 저희 상사분은 저보다 어린 그 여직원을 더 좋아해가지고 그분만 옆에 이렇게 해가지고 상품이 이렇게 올리는 거고 광고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하 해서 맨날 가르쳐 드렸거든요 그거를 옆에서 저는 이렇게 지켜보면서 나도 좀 가르쳐 줬으면 좋겠다라는 부러움을 되게 생각한 적이 되게 많았었는데 사실 그분이 가르쳐 주지 않아도 혼자서 판매하면서 그걸 터득을 했어요 이게 다 경험 론 ESTP입니다 네. 경험을 하면서,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처음, 먹어보면서, 네, 이렇게 경험을 했던 것들이 많기 때문에, 제가 책을 드리고, 영상을 드리고, 뭐, 상품을 드리고 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할수 있는, 어찌 보면 기초 초석을 다 다져드리는 거나 다름이 없어요. 여러분들 상품도 없잖아요. 근데 그 상품도 주잖아요. 등록만 하면 돈을 버는 거를 왜안 하고 있느냐, 에이 답답함. 네이 답답함 때문에 사실은 상품도 줄테니 제발 좀 팔아봐라 라고 하는 이북으로 e 지금 준비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꼭 이걸로 돈을 버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돈 버는 거 보이잖아요 여러분. 배 아프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강의하셔가지고 돈 이렇게 버시면 되죠. 하물며 제 수강생은 와디즈 펀딩으로 이미 3억을 펀딩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만 돈벌 필요 없고요. 이거 사실 이돈다제거 아니고 이와디좀 많이 가합니다이 광고비도 엄청 떼가고 다음 토크쇼 일정 어떻게 되냐고요. 제가 잠이 안 오면 <웃음> 이거 토크쇼를 거의 일정을 좀 잡아볼까요? 제가 여러분 몇 시에 하시면 제일 보시기 편하세요? 지금 들으시는 분들은 새벽이 편하실 수 있겠지만, 음 어떠세요? 중국 구매대행 잘 나가는 교육을 고민하고 계신다고요. 음. 중국 구매대행은 사실은 중국 말고 일본 하세요 일본 일본이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강의 크몽 같은 데서 올려서 시작하냐고요 저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처음에 하실 때에는 어 과외 형태로 해가지고 어느정도 강의하는 스킬을 조금씩 배워가시고 나셔서 어, 레벨업 하시는게 좋다고 생각해서 집 근처에서 어느정도 좀 시작하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음, 당근마켓 아니면 순고부터 시작하셨으면 좋겠어요 강의를 하신다면 주변에서 하고 계시는 분은 몇달동안 내건 빨렸다고 하는데 너무 걱정되서 질문 아 그분 이게 제일 중요한거죠 음. 제가 그 원금사에 가가지고 질문을 받았던 질문 리스트가 자그마치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제가 아니, 이건 질문지가 이 거의 는거 컨설팅지 아니야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질문을 엄청나게 하시더라고요. 보이십니까, 여러분? 질문이 자그마치 31개예요, 31개. <웃음> 이 질문에 대답을 다 하고 와서 투트랙님 채널에 가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 어, 후행님 지금 질문을 다 해놓으시면 제가 답변을 지금 이 영상은 제가 그 여러분들 다 보실 수 있게 오픈영상으로 올려드릴테니까 지금 질문해주십시오. <웃음> 오세요. 중국 구매대행 강의 무료로 오픈런 이벤트 했는데 어름님 아쉽습니다. 24시간 안에 들어오셨으면 중국 구매대행 무료 강의 들으셨을텐데. <웃음> <웃음> 네. 근데 제 펀딩 들으셔도요, 어, 중국 구매된 강의도 제가 이렇게 녹화해가지고 또틀어드수 있는지 한번 여쭤보면 되니까 네. 한번 그것도 논의해 보도록 하죠. 음, 내건 팔았다고 내 것만 팔릴 수 있는 거는요, 상품 진짜 안올렸을 거예요. 자, 제가 여기에서 여러분들께 짚어드리고 좀 가보도록 하죠. 자, 짚어드릴 거첫 번째. 음, 왜안 팔리냐? 왜? 몇 개? 못파냐? 이거에 대한 대답이 되게 중요하겠죠? 되게 이게 어떤 건지 되게 중요해요, 여러분. 위탁! 위탁으로 하느냐? 위탁이었을 때안 판다. 그러면 은 상품을 덜 올렸고, 덜 올렸고, 숫자가 적고, 이 숫자로 승부해야 되는데 상품을 덜 올렸고 키워드를 잘못 찾았다 이게 정답입니다 상품명을 잘, 잘 짓기만 해도 팔려요 팔리는데 어... 상품을 많이 올려야 고객이 많이 들어와요 근데 상품을 덜 올리면 그만큼 덜 들어와요 그러니까 일단, 위탁을 으할 때는 상품 많이 올려야 돼요. 두 번째, 만약에 내가 도매 상품, 상품을 소싱해가지고 갖고 와서 판다. 그러면은, 뭐라 고 그러죠? 음, 재고가 있을? 근데, 이 재고가 있을 때는 가격 경쟁이 어느 정도 좀 돼야 되고, 마케팅도 받쳐줘야 되고, 그리고 음,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재고가 있다라고 하면 상세페이지, 그리고 리뷰, 관리 이런 것들도 좀 해주셔야지 맞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도 잘 해주지 않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상품 판매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는 당연히 안 팔릴 수 있어요. 음.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팔릴만한 거를 팔고 있는가? 이거를 제일 많이... 봐야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저 일기 쓸 시간이라 잠시만요. 저 알람 좀 끄고 오겠습니다. 네, 일기 알람을 끄고 왔습니다. 강의를 민영님 하시려고 하나요? 강의를 했을 때 장점을 모르겠다고요 돈을 벌수 있다는 장점을 갖고 있죠 사업계획이 있어서 공부중인데 의류쪽이라 포토샵이랑 일러스트 공부하고 있는데 스마트스토어나 블로그 제작은 대행업체에다가 맡기는게 좋을까요? 시간이 많이 부족하다고요 음... 의류, 의류를 제작하십니까? 뭘 하십니까? 의류를 제작하시나요? 무엇을 하시나요? 유희봉님 어서오십시오. 저의 회원이 되어주셨네요. 감사합니다. 직장 다니면서 하려는데 쌤은 어떻게 체력관리하냐고요? 영양제를 많이 먹고요. 그리고 운동 많이 하고요. 운동 적당히 하고요. 음... 사실 정신력으로 좀 버티는 거가 좀큰것 같아요. 의류 프랜팅 하세요? 음... 하... 좀... 음... 왜요? 왜 그거 하세요? <웃음> 그 힘든 시장에 왜 들어가십니까? 후행님, 그림 잘 그리시나, 시나용? 어, 좋은 사업으로 저희가 되게 매력적으로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거는 그냥 자기 개인적인 견해입니다. <웃음> 음, 팔릴만한 거를 하시면 되게 좋겠어요. 팔릴만한 거. 이게 제가 수업 때 하는 내용 한 가지 여러분 이야기 해드려도 되나요? 저희 직원 3명입니다. 저희 직원 적어요. 레드오션이 아니라 시장이 작아요. 그냥. 레드오션이 아니라 그냥 규모가 작아요. 규모가 작아서 이 간밤에 여러분들께 너무 많은 정보를 드리면 잠이 안 오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 강의 처럼 여러 분 해드려도 괜찮을까요 지금 몇분이나 듣고 계시는지 어 몇명 안되네요 그냥 각어맞네요 갑자기 시청자 수들 수가 많네요 여러분 제가 짧게 한 20분 정도 강의 하나 해드려도 괜찮나요 시장의 규모를 먼저 확인을 하시고 그리고 나서 그 시장에 들어가시는 것이 좋은데 어렴풋이나마 시장의 규모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몇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시장을 보고 들어가는데 사실 저희 어머니가 옷 가게 30년을 하셨고 사실 동대문이나 남대문에 인맥이 다 있어가지고 그 인맥들한테 옷을 받아오기도 되게 좋았고 우리 프린팅 하시는 사업을 하시는 대표님이 옆에 있지만 그 대표님에게 제가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됩니다 라는 이야기를 드리기가 되게 어려운 쪽이 그쪽 의류시장이기는 하거든요. 근데 의류가 정말 잘 팔리기는, 제일 잘 팔리기는 해요. 어, 그치만 음, 프린팅 사업은 좀 힘들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고 판매량은 많은 스토어에 비교하면서 아래 태그를 스마트 스토어 자체에 허용된 태그가 아닌 것을 임의로 검색량이 많은 것을 10개를 등록한 스토어들 은근히 많은데 네! 은행님 검색이 됩니다. 검색이 되고요. 그 해당하는 검색어 예전에는 잘안 돼가지고 태그 별로 안 중요해요 라고 얘기했었지만 이제는 어, 어느 정도 그 해당하는 부분에서 태그가 먹힙니다 여러분 그래서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문구류! 문구류 괜찮아요. 문구류 괜찮은데 자 지금부터 경청하신다고 하셨으니까 짤막한 토막 강의 하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러분들께서 판매를 하고 싶으신 곳이 있으시다면 항상 하셔야 되는 것은 검증입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려고 하는 이 시장의 규모가 어느 정도가 되느냐 이걸 항상 조사하셔야 돼요. 저는 이 통계청 자료를 굉장히 맹신하고요. 믿고 있습니다. 자 온라인 통계 자료 2022년 7월에 온라인의 매출액이 얼마가 되었는가 이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이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보셔야 되는 거는 아래쪽에 보시면 은 온라인 쇼핑 군별로 거래액을 볼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던 시장, 문구시장이네요. 문구시장을 한번 볼까요? 문구 사무용품 시장이죠. 자, 요 사무용품 시장 보시게 되면 은 2021년과 2022년을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시장의 규모 지금 보시겠지만 904억 정도 되는 시장이 6월이고요. 어 거기서 조금 올라가지고 7월에는 927억의 시장이었습니다. 작년 동월에 비해가지고 조금 올랐고요. 작년 연간으로 보면 은 1조 1 5 1 0 5억 정도 되는 시장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구 시장 같은 경우에는요, 일단, 이렇게 시장이 좀 작게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객단가가 작기 때문입니다. 여기는 객단가가 낮아서 판매량은 많다고 하더라도 볼펜 얼마나 많이 팔아야, 어, 옷 하나 벌이나, 옷한벌 가격이 나올까요?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는 좀 생각을 할 수가 있죠. 문구는 또 중요한 게 깔입니다, 깔. 깔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 깔이 얼마만큼 많냐에 따라 가지고 또 달라지게 되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러한 부분의 자료를 좀 보시면 좋은데 옷입니다 옷. 옷은 옷 지금 보면은 작년에 비해 가지고 옷이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당연하죠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났기 때문에 의복시장은 좋아질 겁니다 앞으로도 좋아질 거고요 향후에 지금 겨울이 오고 있죠 겨울이 오면은 더 좋을 겁니다 그래서 의복 시장에 들어가시는 건 좋지만 의복에서 지금 내가 판매를 하려고 하는 프린팅하는 커스텀의 옷, 새 규모를 확인해야 되는데 사실 그런 건 통계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그렇다면 경쟁사가 얼마만큼 파는지를 봐야 되는 것이 가장 큰데 경쟁사를 분석해봐야 되겠죠. 그러면 그러면 경쟁사를 분석한다고 라 한다면 아무래도 잘 파는 그, 회사를 찾아봐야 될것 같은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스카우트를 자주 쓰니까, 아이템 스카우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아이템 스카우트 들어가서, 어, 의류, 커스텀, 뭐, 의류, 프린팅, 인쇄, 검색량이, 네, 540. 상품수가 2100, 210만 개. <웃음> 버벅거리기. 네. 되죠? 음. 네. 요기, 제일 잘 파시는 분, 한달 매출, 일주일 매출 보면은 131만원. 이렇게 음. 판매하고 계시죠? 네. 자. 200개 중에서 200만개 중에서 1등 2등이 이 정도 판매 쭉 내려볼게요. 1페이지에 그래도 상단에 위치해 있는 사람들은 대부분 매출이 조금씩 나는 것을 조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그렇지만 아주 매출이 아주 높진 않다. 그리고 커스텀이라고 하는 거는 객단가가 높아야 되는데 여기 보면 프린팅 사업이기 때문에 가격이 좀 낮은 편이죠. 네 그래서 요런 것들을 보시면은 여러분들께서 어, 내가 들어가려고 하는 시장이 어, 다른 경쟁자들은 이미 얼마나 벌고 있는가 요런 것들을 좀 확인해 보셔야 되는 부분을 확, 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의 규모를 전체적으로 봤을 때 내가 그시장에 들어갈까 말까는 이 통계청 자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경쟁사들. 돈을 얼마나 벌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보실 때는 아이템 스카우트 같은 사이트를 이용해가지고 매출액을 조금 확인하시면 돼요 아이템 스카우트 이용하실 때제거 코드 넣으시면 은 어, 28일 동안 무료인가 아시죠? 아이템 스카우트 이용하실 때는 네 추천인 코드에 입력해주시고 사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무료 기간이 좀 기니까 그리고 요 자료 잘 보세요 여러분 요 자료 잘 보셔야 되는게 1년 동안 쇼핑몰에서 인기 있는 때가 있고요 인기 없는 때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이 1년 내내 호황이 지나나요 잘 나가는 때가 있고요안 나가는 때가 있어요 자 코로나 때는 그것이 좀덜 했습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보도 자료 중에서 제가 여러분들께 보여드릴 작년 자료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자 작년 자료를 좀 보면 2021년도 어, 19년도 요 말에 21 어, 19년도 너무 많이 간것 같으니까 어, 2020년 2020년 12월 자료를 한번 같이 보시죠 코로나가 끝판을 찍을 때니까요 요때 한번 볼게요. 자, 이때를 봐야 되는 가장 큰 이유, 요겁니다, 요거. 자, 쭉다 상승하죠. 쫙 올라갑니다. 쫙, 쫙, 쫙, 쫙 올라가요. 쫙 올라가고 있고요. 제가 2021년에 말의 자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아직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가 풀리기 전의 상태를 보도록 할게요. 자 어때요 여러분 쫙 올라가죠 거의 떨어지는 때가 거의 없습니다 2월 빼고는요 2월 빼고는 거의 떨어지는 때가 없이 쭉 올라가요 쭉 올라가죠 네 이게 21년 20, 음, 20년 2 0 21년 자 근데 2 2년의 7월입니다 들쭉날쭉해요 들쭉날쭉 이 들쭉날쭉 되게 중요한 이유는요 어 온라인에도 성수기와 비수기가 있어요 온라인 쇼핑몰에도요. 잘 나가는 시즌과 안 나가는 시즌이 나누어져 있어요. 자 여러분 예를 들어서 지금 9월이에요. 이번 달 여러분 쇼핑몰의 매출 어떻게 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이번 달 매출 아 따봉일 것 같다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2월에 매출이 떨어지는 이유를 생각을 해보면 9월에 매출을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2월에 매출이 떨어지는 가장 큰 이유 영업일수가 짧습니다. 날짜 수가 짧죠. 근데 날짜 수가 짧은 거에 비해가지고 또 뭐가 짧을까요? 맞아요. 명절 때문에 배송이 안 가요. 배송이 안 가면 어때요? 사람들이 서로를 많이 만나고 있잖아요. 사람들끼리 많이 만나고 있는 바깥으로 많이 나가는 시즌 어떻게 될까요? 매출? 떨어집니다. 자, 누군가랑 여러분 놀고 있어요. 놀고 있는데 아 맞다나 쇼핑해야 되지? 하고 핸드폰 켜가지고 여러분 쇼핑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그죠? 사람을 많이 만나는 시즌 휴가 시즌 그리고 명절 이럴 때는 매출이 급감해요 감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6월, 7월, 8월 그렇게 매출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9월 당연히 매출이 높지 않지만 9월에는 잘 나가는 게 하나 있죠 선물이 잘 나가죠? 선물이 특수로 잘 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9월에는 특수 카테고리만 잘 먹고 잘 살고요. 나머지 카테고리는 죽어요. 그러니 그때는 뭐 해야 될까요? 겨울 준비, 월동 준비해야 돼요. 매출이 가장 높은 달은요. 11월과 12월이에요. 이때 뭘 하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갈까요? <웃음> 그렇죠. 돈 나가는 달에는 <웃음> 온라인 쇼핑몰 <웃음> 네,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11월, 12월에 맞아요. 선물도 있고, 월동 준비, 이불 사야 되고, 두꺼운 옷 사야 되고, 옷깃당딱 비싸지고, 민영님, 정말, 정말, 정말 답변을 좀 잘해주시고 계시는데, 또 다른 게 있어요. 여러분, 뭐 해야 돼요? 이때 뭐가 있나요? 뭐가? 뭐가 있어요. 그래서 잘 나가요. 세일 많이 하잖아요. 연말이니까. 연말에 그 해당하는 회사들이 매출액을 빨리 올려야 돼. 영업이 빨리 올려야 돼요. 당역 <웃음> 그쵸. 그렇죠. 내가 돈을 버니까 돈을 쓰겠다. 맞아요. 불량곰님 정답을 말씀해 주셨는데 바로 쇼핑몰들이 세일을 하죠. 블랙프라이데이라든지 광군절이라든지 엄청나게 이때 세일 주간이 시작이 됩니다. 세일 주간이 시작이 되면 사람들에게 지금 사야 제일 싸 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사야 제일 싸. 그러니까 계속 사람들한테 뽐뿌로 넣는 거죠. 어우 지금 냉장고 지금 사야지 1년 내에 중에서 제일 싼거 아니야? 내년보다 지금이 싼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이 들 수밖에 없게끔 계속해서 뭔가 할인합니다. 세일이에요. 지금 당장 사세요. 1년 내에 중에서 제일 싼 이번 다시 없는 기회. 이 얘기 계속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나 뭔가 사야 되는 총알을 장착해야 되는 같은 그런 느낌을 계속 옆에서 가스라이딩 한단 말이에요. <웃음> 그러니까 11월과 12월에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 이때 사람들이 소비심리가 상승했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그 소비심리를 이용해서 판매를 해야 돼요. 여러분 다시 없는 기회입니다. 올해 끝나는 연말세일, 지금 사셔야 제일 싸요2 플러스 1 이런 행사들 같이 기획해 가지고 열어야 되죠. 그러니까 11월 12월에는 여러분들도 열수 있는 쇼핑몰 내에서의 이벤트 같은 것들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대기업들이 그런 이벤트로 뽐뿌질 을 하잖아요 사라고 그러면 고객의 주머니가 열릴 준비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개인사업자들도 그때 같이 등에 업어 타야 돼요 그리고 그때 당시되면은 지마켓 이든 옥션이든 11번가든 인터파크든 쿠팡이든 위메프든 뭐 티몬이든 뭐 롯데온이든 뭐 이런 데서 쿠폰을 막 뿌린단 말이에요. 그 쿠폰 뿌린 그 고객들을 계속 그 쿠폰 받은 고객들을 계속 유치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고객들이 자꾸 쇼핑몰로 모이잖아요. 거기에서 개인 사업자들이 계속 상위에다가 상품을 올려 놔야지. 뭐든 팔아야죠. 뭘 팔아야 돼요? 소비재를 팔아야 돼요. 소비재. 소비재. 뭔가 지금 사야 된다라는 이 열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한테 지금 당장 사야 됩니다라고 하는 뽐뿌지를 주는 것들을 팔아야 돼요. 그 뽐뿌지를 주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쁜 거. 집을 좀 이렇게 예쁜 쓰레기장으로 꾸밀 수 있는 요런 것들. 아니면 또 옷, 옷이나 아니면 내가 미처 오래 꼭 사고 싶었지만 사지 못했던 그 아이들. 역시 즌 상품들. 이런 것들다 괜찮아요. 다팔수 있어요. 못팔게 없습니다. 그래서 다 괜찮지만, 이때 수혜를 받지 못하는, 같이 올라타지 못하는 카테고리 어디 있다? 식품 카테고리는 이때 수혜를 같이 받지 못합니다. 식품 카테고리는 어느정도 트렌드 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이 제철이라는 것이 달려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뽐뿌질이 왔을 때 식품 카테고리는 원래 흥흥흥흥 하는 흥흥흥으로 계속 가는 겁니다 근데 파티용 상품들은 잘 나가겠지 근데 다른 일반식품들은 기존에 나가던 대로 나갈거예요 특히 뭐 예를 들어 캠핑을 많이 갈때 먹는 뭐 삼겹살이라든지 이런 목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잘 안나가죠 그런 것들은 잘안 나가지만 어, 치즈라든지 뭐 이런 뭐 와인에 좀 어울릴 수 있는 그 오늘 니 눈동자의 치즈, 약간 이런 것들의 안주거리들은 좀잘 나갈 수 있습니다. 제가 뭐 식품 쪽으로 해서 상품 키워드 하나 추천을 해드리자면 어, 편의점 맥주 안주 키워드 되게 좋아요. 편의점에서 팔것 같은 맥주 안주 같은 키워드. <웃음> 그리고 소주 안주. 소주 안주, 맥주 안주보다 어, 아, 소주 안주, 맥주 안주 되게 괜찮은데 맥주 안주가 더 좋아요. 집에서 혼술하는 사람들이 그 언더락에 같이 먹을 수 있는 요런 치즈 라인들, 그리고 언더락에 같이 넣을 수 있는 이거 얼음 볼 같은 거 요런 것들 좀잘 되죠. 그래서 요런 것들에 대해 가지고 네, 여러분들 상품을 좀 봐주시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땅콩, 오징어 잘 나가요 근데 주의하실 거는요 땅콩이랑 오징어 올리실 때자 제가 간단한 맥주안주라고 키워드를 검색을 해볼게요 자 간단한 맥주안주 키워드 가공안주를 카테고리인데 맥주안주 카테고리는요 가공안주를 카테고리죠 근데 여기에서 자두개 보셨어요 여러분 맥주안주 검색량 3만인데 간단한 맥주안주 키워드 2,500이고요. 그리고 간단한 술안주 4,700이고 집에서 맥주안주 키워드 7,800이에요. 근데 편의점 맥주안주 4 6 60에 900개밖에 없어요. 이런 키워드들이 괜찮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맥주안주에서 놀면 안 되고요. 집에서 맥주안주, 편의점 맥주안주, 간단한 맥주안주 안에서 놀아줘야지 땅콩이랑 오징어가 잘 팔립니다. 아, 오픈 채 등박 맞아요. 어 제가 좀 무서워가지고... 돼요. 후행님 감사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세요. 와디즈 다음 기수도 진행할 거냐고요? 와디즈 다음 기수는 사실은 쿠팡 할까 싶은데요. 한 10월 말쯤 준비해볼까 싶은데 이게 시간이 될지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떠세요? 이게 와디즈 앵콜 펀딩을 하면 9월 말에 끝나니까 10월에 다시 열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어, 쿠팡을 할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쿠팡을 열면서 쿠팡 스마트스토어 같이 팔까? 이 생각도 한편으로 하고 좀 그러고 있어요 음. 아직은 다음 기수는 일단 요번 기수 운영을 해보고 좀 결정을 해야 될것 같아요 소희님 저희 단톡방에서 많이 좀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 여론몰이 한번 이렇게 부정론자 뭐 이렇게 불편론자 아니면 이런 선동론자 나오면 저의 멘탈도 이렇게 탈탈탈 털려가지고 너무 힘드니까요. 어 아니죠. 저는 스마트 스토어부터 해가지고 모든 스토어에 다 올리죠. 음, 위탁 도매 상품의 가장 큰 매력은 그런 건데. 그리고 제가 평창에 가거든요. 그래서 저희 애착반에게 드릴 수업 그 상품 하나 공개를 해드리면 아, 이겁니다. 이거. 이거 장난 없죠. 절임배추. 이거 드리려구요 절임배추 이 절임배추가 지금은 별로잖아요 보이세요? 11월? 저희 딱 펀딩하고 상품 딱 받는때가 11월이거든요 이때 일주일동안 10만이에요 10만 이 상품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저희 애착반에도 올려드리고 저희 도매 사이트에 올려드리는데 애착반 분들이 받으시는 건좀 다른 상품으로 또 받으실 수 있고 제가 평창에 수업을 나가는데 거의 저희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대부분 좀 수업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어머니 아버지 분들이 아무래도 온라인 쇼핑몰 좀 초기에 하기 하시기 어려우시다 보니까 제가 상품 등록하거나 이런 거는 다 가르쳐 드릴 거긴 하지만 저희 수강생 분들이 이때 시즌에 이렇게 확 팔아주시면 평창에 계시는 이 농민분들도 되게 이렇게 시너지가 또날 수가 있어서 너무 괜찮을 해가지고 좀 제가 가져다가 여러분들한테 좀 드릴 상품이 요 잣, 잣도 괜찮더라고요. 잣, 평창 잣이 키워드가 아주 나쁘지 않았어요. 나쁘진 않더라고요. 그래서 요 평창 잣 그리고 어 고랭지 고랭지 뭐 있는데 고랭지 배추. 네, 고랭지 배추 키워드 좋더라고요. 이거 보이시죠? 고랭지 배추, 고랭지 절임배추 키워드 좋은데 6,800이 검색인데 130개 밖에 상품이 없어요. 이런 상품 제가 드리려고 다 소싱해왔거든요.